우리 복만이 복, 복 많아서 좋은 집으로 가요 아주 얘가 어쩌다가 집 밖에 나와 있었지? 누가 버렸대요 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면 살릴 것 같아서 음 데리고 왔대요 음 너무 복, 복만 났다 진짜 이름이 복만이야 그래서 내가 복만이? 복만이라고 지었어 이쁘지응 음 음, 이뻐요 음. 알겠어요 내가 이제 한 30일만 더잘 음 키워서 음 언니한테 전해드릴게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웃음> 갔다 와야지, 따뜻하니까, 아유, 누가 버렸다네요, 버린 거. 아유, 이거 살, 얼어서 이거 살릴 수 있을래나.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이고, 참말로. 방바닥 따뜻하니까. 산에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야단 났다. 야, 야, 살자. 야, 나. 이제 몸이 녹나 보네. 동만아! 암마도 먹고, 응가도 하고, 시아도 하고. 동만! 잘 크자. 아이고, 이쁘게도 자네. 엄마, 품이 그리워서. 일로 나올 거야? 알았어, 맘마 줄게. 어딜 겨워, 어딜, 어딜, 어딜. 응? 맘마 먹었으면 주무셔야지 응? 복만 오늘 일주일째인데 일주일 응? 복만아 태어난지 일주일 됐어요 응? 복만 주무셔 이제 얘 데리고 가죠? 응나 데리고 가 아유 얘 찜했어요 우리 우리 복만이 전원주택 아주 엄청 부잣집으로 가네 복만이가 아이고 내가 내가 다 키워서 유산균이랑 다 먹여가지고 지금 키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열흘도 안됐어흘 열흘, 열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 강아지는 40일 정도 돼야 되고 여름에는 30일 지나면 뛰거든 아니 얘가 어디서 왔다고? 아 누가 버렸어 일을? 그래요 그래 가지고 내가 탯줄도 안 잘라진 거를 일일이네.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우잖아 지금 <웃음> 언니 감사해요 예 아주 널 넓...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지 아유 내가 이쁘게 잘키워줄 어떻게 주인을 만났네 아 이건 나한테 데리고 오면 살릴까 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복 많이 복복 많아서 좋은 집으로 가요 아주 얘가 어쩌다가 집 밖에 나와 있었지 누가 버렸대요 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면 살릴 것 같아서 음 데리고 왔대요 너무 복, 복만 났다 진짜 이름이 복만이야 그래서 내가 복만이? 복만이라고 지었어 이쁘죠? 음. 음, 음. 알겠어요 내가 이제 한 30일만 더잘 음, 키워서 음. 언니한테 전해드릴게 별로. 감사합니다 <웃음> 어디 보자 복만 아이고 이뻐라 어디 보자 아이고 이라눈 봐요 봉만 눈좀 보세요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봐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눈봐 이거 봐요 여기 여기 실눈 떴어 실눈 조금 이제 뜨기 시작해요 엄마라 이거 봐 이제 분유 먹었으니까 자야지 한시 반이네 비가 자야 나도 좀 자요 복만이는 지금 이렇게 치료가 들어갔네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복만아 복만아 오늘 밤잘 일어나줘 아가 그래. 응? 봉만이는 지금 이렇게 인기를 맡고 있습니다. 봉만 아이고 살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복만이 따뜻한 데 꾸꾸. 아이고. 오이고 우리 봉만이 따뜻한데 있네. 꾹꾹. 아이고. 꾹꾹꾹꾹. 아이고 혼났죠 우리 개가. 봉만 아이고, 또았죠 응, 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움직이지 마. 아이고, 안 되겠다. 어이, 고마워. 복만아 태원에서 지금 집에 왔지? 눈을 못 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참.. 복만이는 아주 이 인형에 퍽 파묻혀서 자네 밥 먹고 밥은 잘 먹어요 눈을 못 봐서 그렇지 생해에게 예라 라풍만아풍만풍만풍만풍 이 손을 손을 못 쫓아와요 눈이 아 복만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복만 에이, 눈은 떴는데 못 보네요 말라 그랬지 덥고 애기라 고 그랬지 옳지 옳지 옳지 지 주지 라 앉지마 걸어봐 엉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봐 여기를 보세요 요쪽으로 보세요 요쪽으로 보세요 요쪽으로 보세요 복만 보여요? 일로? 옳지 요리 요기내손 요기 복만 아이고 복만이가 보여요 이제 반갑죠? 복만 아이고 이뻐라 우리 복만이가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이쁜 새끼 요쪽도 보세요 요로 보세요 요로 보세요 요로 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장애 장애 아이고 쭈까쭈까쭈까쭈까쭈까쭈까 아이고 이뻐라 복만이가 눈을 드디어 떴어요 오늘 아이고 내가 반가워서 봉만아 아유 네 뱃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냐고 아유 언제까지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구라서 내가 봉만 아유 어떻게 해네 뱃속에 봉만네 뱃속에는 어째 이렇게 벌레가 많아 아유 진짜 죽겠구만 내가 아주 오늘 나도 죽었는데 넌 오죽이나 죽었겠냐 아휴 참말로 미치겠다 그래도 많이 빼내서 그런지 또랑또랑 해졌어요 좋아 아주 조용하네 그걸 사다 주니까 동만 이렇게 컸어요 며칠 전에 2차 접종했어요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마워 동만 저렇게 밖에 운동을 안 해서 걷지를 않으려고. 얼른 갔다와 복만아.